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옛날 건물이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무지막지하게 추워서 이번 겨울 추위가 무척 걱정이 되는데요 난로를 피워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 시려움인데요 상체는 다운점퍼로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지만 발은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샤오미에서 별의별 것들이 다 출시되는구나 싶은데요. 오늘은 샤오미 푸드워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푸드워머와 푸드워머를 연결하는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선 제품을 보면 천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고요. 상당히 가벼워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보이시나요? 가운데 지퍼를 열면 이렇게 발을 넣는 부분과 발의 부분이 분리가 돼서 간편하게 세척도 가능합니다. 발을 넣는 곳을 보면 마치 포켓처럼 되어 있는데요. 두 포켓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되어 있어서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포켓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헐렁한 굉장히 큰 수면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전기장판을 보면 열선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발로 열선이 느껴지긴 하지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통기성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온도가 높아지면 땀이 차는 느낌이 있어서 오래 사용하면 발냄새가 좀날것 같기도 합니다 안쪽을 보면 수면형말 느낌의 뽀송한 섬유가 들어 있어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발을 넣어도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생각했던 또한 가지는 과연 조교계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조절기를 최대로 올리면 구들장 같은 뜨끈한 느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내부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조교계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발등 쪽으로는 열선이 없어서 발등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요. 발등에도 열선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바닥에는 탄소섬유 발열체가 들어있어서 최대 70도까지 빠르게 가열되고 이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해보면 빠르게 가열된다고 하긴 하지만 뜨거워지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전기장판을 켜놓고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뭐 그래도 전기장판보다는 좀더 빠르게 가열되는 느낌이 듭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5분 정도가 지나면 바닥이 뜨끈뜨끈해집니다. 바닥면은 천은 아니고 인공가죽 같은 비닐 느낌인데요 뭐 때가 타도 물걸레로 쉽게 닦을 수 있어서 뭐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사무실 바닥이 유독 차가운데 이 푸더머 하나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전기세죠 샤오미 푸더머의 전기 사용량은 24W 정도라 전기세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과전압 자동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서 뭐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샤오미 푸더모의 온도 조절기는 어댑터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보고 처음 느낀 건 왜? 뭐 때문에?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인데요 온도 조절기를 분명 따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더 아쉬운 건 플러그 선이 너무 짧아서 온도를 바꾸려면 플러그 있는 곳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품을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38도에서 6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뭐 온도 조절기를 보면 숫자가 따로 없어서 온도를 감으로 조절해야 하는데요. 제 경우는 최대로 온도를 올리고 푸더머가 뜨거워지면 온도를 내려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참 사용하다 보면 어댑터가 뜨거워져서 좀 불안불안한데요. 뭐 과전압 자동전원 차단 기능이 있다고 하니 이걸 믿고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샤오미 푸더머는 2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가볍고 접을 수 있어서 보관하기 편하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사용된 소재도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 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를 선뜻 추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이 정도 가격에 뭐 이만한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 라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고맙습니다.